네, 반갑습니다. 스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옵션 만길이었죠 네, 옵션 만길일콜 네, 옵션에서 52.5배가 터졌습니다. 52.5배. 어제 네, 콜 매수하신 분 오늘 종가 처리하면 네, 52.5배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네, 어마어마한 거죠. 100만원 같으면 하루 만에 5200만원이죠. 5200만원. 만약에 천만원 찔렀으면 하루 만에 5억 2천만원 됩니다 5억 2천만원 자 오늘 13편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밑바닥으로 추락하신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 옵션 투자입니다 옵션 투자 그 중에서도 위클리 옵션 주간 옵션이죠 위클리 옵션으로 성공할 수가 있고, 또, 빨리, 가능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대박이 터져요. 오늘은 뭐, 상상외로, 어, 이거 보세요. 52.5배가 뭡니까? 하루 만에, 예. 이 옵션 만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양매수 했을 때, 예. 엄청나죠? 5배, 10배가 아니고, <웃음> 52배가 터졌어요. 52배가. 한번 볼까요? 음. 자,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자, 위클리, 그죠? 콜. 297.5짜리. 요게 이제 어제 얼마였냐면 0 0 6였습니다 어제도 저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0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어, 종가에, 어, 코라고, 그죠? 어, 풋을, 이, 이 풋아니죠 0.07이었죠. 이게, 어, 풋, 285짜리, 그죠? 요거, 양매수 어, 넘어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섯 배 먹는 전략이죠. 예, 충분히 다섯 배가 먹고, 뭐, 일본은 말이죠. 마감까지 가면은, 52배가 터졌어요. 52.5배. 음. 보시면, 3.15 아닙니까? 그죠? 어제가 0.06 아닙니까? 3.15 나누기. 그죠? 0.06. 0.06. 예, 네. 52.5배입니다. 이렇게, 대박이 오늘 터졌습니다. 297짜리, 그죠? 예. 어, 위클리, 2 9 7 차례 요거 요게 이렇게, 5 2 52.5배가 터졌어요. 어제가, 어, 그니까 0.06이었죠, 그죠? 종가가. 0.06이 었던 것이, 이렇게, 네, 폭동을 해버렸어요. 와, 뭐, 10배가 아니고, 뭐, 52가, 52회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그래프, 아마 머리 털라고, 구경하기 어려울, 어려울 겁니다. 하루만 이렇게 52.5배 터지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게. 와, 진짜 대단합니다. 고가 같으면 52배 더 많이 터졌겠죠. 고가는 3.70이니까, 그죠? 0.06이 있어, 그죠? 3.70이면은 0.06. 어제 이과가 0.06니까 61배입니다. 0, 고가 0 61 배입니다. 고가로 따지면 61배. 0 고가로 따지면 60 배, 야, 60한 배. 정확하게는 60한 배, 61.6 배입니다. 고가는 참, 참. 그러면 행운이 있는 사람은 로또 당첨된 거하고 똑같죠. 정가로 하면은 3.15죠, 3.15. 나누기 0.06이니까, 이게 이제 52.5배죠. 52.5배. 결제해도 52.5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찌르면은 하루 만에 5,200만이 되는 거죠. 5,200만. 1,000만원 만하게 찔렸으면은 하루 만에 5억 2천0만이 되는 겁니다. 5억 2 0 0만 이거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있어서 될 일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이거 해야 되겠죠 콜그죠 52.5배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 콜, 그죠? 52.5배. 터졌습니다.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에. 콜 52.5배. 음, 하루 만에. 음, 52.5배. 이거죠, 그죠? 297.5배짜리. 하루만에 콜 cool. 52.5배 터졌어요 그래프 한번 볼까요? 그래프 그래프가 음, 그래프 이게 52.5배 터졌습니다 고가로 하게 되면은 61배가 터지 배. 61배. 자 이렇게 해서 어, 위클리 옵션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재테크 수단이죠. 이렇게 52배가 터졌다는 이 정보를 누가 아르켜 드리겠습니까? 어, 신문들에도 잘안 나오죠. 요즘에는 이렇게 52배가 터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또 다시 우리는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아, 이 만개일에 이렇게 큰 대박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갔던지 내려갔는지 잘 모르니까 양매수를 하는 겁니다. 양매수. 그렇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영매수, 영매수가 어떤 겁니까? 0.06입니다. 콜 0.06 하고, 그 다음, 푸트 0.07. 요건 이제 양매수 하는 거죠. 예? 꽝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무려, 어, 52배가 터졌단 말이에요. 0.06이 3.15로 마감됐으니까, 결제해도 3.15입니다, 지금. 결제 들어가도 3.15에요. 예. 그그면 얘는 푸 u 꽝이 되더라도, 이게 52배가 터지니까, 예. 이꽝 하나 돼도 51배가 이제 터지는 거죠, 결국은. 예. 아주 어, 엄청난 폭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어제 120분봉에 120분봉에 매수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눌림목이다 이거죠 눌림목 이때 이제 매수를 잡으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대박 조건을 그동안 연구를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눌림목에서 나온 이1 2 0분봉에 매수신호는 대박 찬스다 이거죠 이잘 모르니까 양미수를 하는 거죠, 양미수. 그죠? 콜하고 푸슬 동시에 매수해서 끌고 가니까 뭐 52배만 터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거 위험하니까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사물물로, 그죠? 사물물로 어, 들어가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사물물로, 그죠? 사을물로 3월, 영, 그, 뭡니까? 어제 야간증시에, 그죠? 야간증시에 말씀을 드렸죠. 3월 물, 요거. 응? 요거는 열물인데, 3월 물 0.5짜리, 그죠? 0.5짜리, 예, 한번 들어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박이 터진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투자한 거한 보여드릴까요? 계속 지금 매수로 가지고 있죠? 모의 투자한 거. 모의 투자한 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서다 이래 뭐, 껑충 뛰니까, 뭐, 음. 폭동을 해버렸어요. 그죠? 음. 야, 외국인들이 연막 전술 아침에 양매도를 하더니, 에, 이런 식으로 또 사고를 칩니다. 오이1 8 4억이라 매수했어, 그죠? 부스 이제 매도하고 매수를 184. 억 응? 선물은 어제 매도를 하더니, 그죠 오늘 매수로 들었었죠? 1,278. 매고 뭐1 5 0 0밖에안 샀는데도 그죠? 오늘 금융 투자가 많이 샀어요, 그죠? 연기금하고 아, 둘이가 작정을 했네요, 오늘 그죠? 오늘 막 기관이 사는 바람에 폭등을해 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은 1585양 동시효과에 또 공충도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또 3천억이나 나오고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3천억이 나오니까 뭐 이제 시장이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죠. 효과잘량도 뭐 6736. 종가치고도 이렇게 높아요. 그죠. 음. 오늘 어떻게 수익 좀 내셨, 나셨습니까 뭐 수익 났다는 서, 서울도 있고 이래야지 재밌, 재밌는데 예, 주식이님 주식이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오시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2배가 터진 오늘 옵션 만기 예, 어제 제가 말씀드린 양매수 하신 분들은 또 대박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또 그걸 못했으면은 아침 시가에라도 잡았으면 또 초대박이 나는 거죠. 이렇게 기회의 땅입니다.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이 눌림목에서죠? 그렇죠?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댄다. 월선 이제 타고 또 이제 올라가죠고죠월 그 선을 타고 이제 양봉으로 이제 올라치고 있습니다. 뭐저일골의까 뭐, 뚫어 올라가죠. 전일 고가. 이게 이제 상승장의 특징이죠. 그죠? 전일 고가를 뚫어버려. 전일 고가를 뚫어버려. 그죠?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전일 고가를 뚫면서 이렇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부로 매도했다가는 작살나죠. 그죠? 작살납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죠? 그때 12월 12일날 대량 매수했던 거, 그거 안 무너뜨리고 양봉을 만들어 놓고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올렸다가, 그죠? 추락을 시킨다 말이죠. 추락을 시켰다가, 어? 또 올려쳐버리죠. 이 추락시킨 것도 뭐, 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패대기 쳐버리면 이렇게 박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량이 흘러나온 거 받아가지고 뭐 올려버리는 거죠. 지금. 외국인들의 이런 작전에 휘말려 들지는 않아야 되겠죠. 계속 매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매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모의 투자한 거. 모의 투자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한두 달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오늘 막 엄청 뛰었죠. 그죠? 자, 1월 13일부터 했는데, 포함하고 조회. 드디어 누적 수익이 이제 3억 천만 원으로 나었으요 그죠? 어? 추정사상 4억 6천 3백 엄청 뛰어버렸죠 갑자기 그죠 이렇게 옵션은 한방에 이렇게 수익을 내버리죠 3억 2천 4백 오늘 당일 총순이 수익이 어? 수익 3억 2천 100만원 여러분 당일 총수익 3억 2천 100만원 이렇게 찍는거 어? 이런 수익난 계좌도 한번 봐야 돼요 어? 물론 이게 뭐 모의투자지만 어? 이래 수익이 나고 있는 걸 봐야지만 어? 야, 나도, 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수익을 낼 건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손실나다가, 어떻습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벌어버리죠? 사무지말아. 자, 이런 날은 이제, 어, 완전 깡통된 사람도 많겠죠? 그죠? 이런 날은 뭐 깡통되지 않는 것이, 뭐, 잘하는 거죠? 어? 이런 날은 깡통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런 날 깡통으로 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오늘 못 보러도 좋으니까 깡통은 안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허가잔량을 이용하고 프로그램 매수도 이용하고 외국인 선물도 이용하고 외국인의 주식도 이용하면 뭐 당연히 그죠 매수 매수 관점이란 걸 나타날 수가밖에 없죠. 그죠? 여기서 매도 칠 수가 없어요. 효가잔량 이렇게 막 응? 올라가는데 어떻게 매도를 치겠습니까? 눈을 응? 떠놓고도 그냥 날 죽이라는 뜻이죠. 매도 친다는 것은 매도 치지 말라고 이렇게 호가 잔량이 뿌랐었는데도 매도 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호가 잔량 이걸 알게 되면 매도 못 칩니다, 무수버스. 이렇게 한 방에 올릴 칠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런 빨간색 그죠 매수 호가가 많을 때는 매도 못 칩니다, 절대로. 매도 칠 때는 이 파란 색깔 그죠 매도 호가가 많을 때만 매도 치면 돼요, 여러분. 아주 쉬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알고 나면 엄청 쉬운데. 예. 모르니까 힘든 겁니다. 모르면.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지 보세 오늘 같은 날. 아침에는 올라갔다가 또뭐 내려가 버리고. 뭐또 다시 또 올라가다가 또 약간 또 처지고 그죠. 그단다 이제, 이제 10시부터 그냥 올려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올려쳐도 쉽게 안 가. 그죠? 올라가다 다시 또 빠꾸라. 예. 여기서 다털린다니까 예. 올라갔던 거 다시 빠꾸할 때 매도 시로 나와 매도 시로 나온 데 가죠. 들롱도 매도한 사람들, 이그들난단 말이죠. 이 매도 시가 나올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MLC를 활용할 때, 자 오분봉 있어 말이죠. 이 매도 시로 나올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게 벌써 이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초 대박이 터진 만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수익 좀 내고 그러십시오. 아이고, 뭐, 맨날 뭐, 손실만 나가지고, 뭐,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응? 수익도 내고 해래야지 뭐. 다 가르쳐드렸지 않습니까? 수익 내는 방법을. 어?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열, 0배 정도 먹었어요, 열 배. 열배 정도 먹었는데, 열배 먹었나? 열배 응, 먹었나? 열 배. 아세 배밖에 못 먹었네. 세 배밖에 못 먹었어. 어. 뭐, 0.27 사가지고, 그냥, 뭐. 0.90에 팔았으니까 3배밖에 못 먹었네. 응. 아 참, 참. 복 있는 사람은 52배 터지고, 응? 어? 저같이, 배, 폭 오는 사람은 3배밖에 못 먹었어. 세배밖에 물론, 이제 어제 양매수 한 거, 양매수 한거한뭐 3배 먹고, 여기서 다시 또 잡아가지고, 또 3배 먹고, 예, 이래가지고, 아, 소개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구기 잡는 방법을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막, 뭐 모르니까 그죠 예, 갑깝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서민가포가 되겠다 1년 안에 예, 동영상을 다 청취하게 되면 예, 1년 안에 서민가포가 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동영상을 다 보고도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예, 예. 동영상을 다 보고 동영상 내가 다 봤다고 댓글에 다 남겨주세요. 동영상에 그동안. 400 엄청나 많은데. 한번 일요일, 토요일 동영상 다 봐요. 보다 보면, 어, 엑기스 멘트 한마디 툭툭툭툭 던집니다. 그게 바로, 어, 노하우죠, 노하우. 여러분, 노하우를 갖다 누가 쉽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음식점에서도 말이죠. 그, 뭐, 레시피라죠. 그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줍니다. 어? 노하우를 노하우를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리면 자기 밥줄이 끊기는데 노하우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유튜브라는 매체가 생겨나서 지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에. 수익 내고 있는데 뭐내제 수익 내는데도 바쁜데 목이 터지라고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딱 하고 저도 뭐 밑바닥 밑바닥까지 막 추락을 한 상태에서 어 일어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같은 분이 다시 예, 재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방송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최신 그 유망 사업 아닙니까? 최신 유망 사업 예? 우리 50대가 어디 가서 이렇게 돈 벌겠습니까? 여러분 예? 노가대 가보세요. 요즘 이제 일당이 13만원 정도 되는데 뭐뭐1 3 0 0원 빼버리면 얼마 안 되죠. 또. 그 인력공사에 한번 가보십시오 인력공사 안전하고 어? 안전하고 뭐 어? 신고를 하고 합니다 어? 작업복하고 어? 중도층 가져와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어? 인력공사에 가가지고 밑바닥까지 추락했던 분들은 예, 인력공사에 가가지고 한번 건설한 공장 한번 뛰보세요 예, 돈 많은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약값으로 다 나갑니다 약값으로 예. 자 그래서 이 이 정나란 성공 스토리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잡는 방법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뭐 똥인지 된장인지 뭐 어, 모르고 뭐 이렇게 수가루고 어, 입에다가 갖다, 갖다 드리는데도 음, 중요성을 모르고 그죠? 음, 맨날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깨져봤기 때문에 예, 예, 이런 지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깨질 이유가 잘 없어요. 깨지더라도 다시 또 회복하는데 금방 회복돼버려요 이게 옵션은 예, 반대로 바로 가야 됩니다. 갈아타야 돼요. 효과자량이막뿌라스로 예? 늘어나고 있는데 매도로 바로 가야 돼요. 그죠? 예. 그 실천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모의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 실천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냥 뭐 실전 투자하면 반판이 깨집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그다 난리에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오늘부터라도 실전 투자를 하고 있더라도 모의 투자, 모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감하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계속 지금 매수를 지금 끌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120분 봉이 참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매수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큰 대박이 나고, 대박 나는 조건이 여기서 딱 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늦, 늦더라도, 그러면 뭐 오늘 시가에도, 어? 어, 늦지 않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죠? 어제 이제, 어, 야간 증시에 잡으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야간정신 못 잡으면 오늘 아침 시까지 잡으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그렇게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박 조건이 생기는 거죠. 일단 상승으로 가다가 조정 거칠 때, 거치고 거기서 이제 120분 봉이 매수 신호가 뜰 때, 이게 이제 대박 조건입니다. 그죠? 이 조건만 알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여기가 매수 시점이구나. 그냥, 그냥, 100만원 찔러 놓으면, 100만원이 그냥, 하루 만에, 그죠? 5,200만원 아닙니까? 5,200만원. 100만원이 5,200만원. 막, 아, 1,000만원 그냥 찔렀다. 5억 2,000만원 되는 거죠? 5억 2,000만원이 하루 만에 말이죠. 그것도, 하루 만에 5 0도배가 터지는 재테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면, 있어요. 응? 부동산 경매가 뭐, 하루 만에 52배 터지는 거 있습니까? 부동산 경매? 없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50도배입니다. 하루 만에. 뭐, 1년도 안 해요. 하루 만에 50도배. 이런, 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를 모르고 말이죠. 모르고, 뭐, 재테크 논나서 되겠습니까? 재테크라는 입이, 입에서 나올 때는 이 옵션을 알아야 됩니다. 옵션. 옵션 투자가 52배가 터졌다는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위클리 옵션. 주간옵션 말이죠 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옵션 이게 이제 52배가 터진거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옵션 만기일 때 예, 콜옵션이 대박이 터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오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음. 외국인이 지금 1585억을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선물은 1 2 7 8계약을매수했그죠자 보세요 콜옵션이 184억 완전 상방이죠, 그죠? 주식도 상방, 선물도 상방, 옵션도 상방 아닙니까? 포도 옵션 매도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상방이지 않습니까? 뭐, 네 개, 네개 자체가 또 상방이다, 그죠? 자, 금융 투자 또 2,183억, 주식도 매수하고 있죠, 그죠? 자, 외국인과 금융 투자, 쌍거리죠? 거기다가 또 연기금 또2천0 0억 샀지 않습니까? 뭐, 이 쌍거리, 뭐, 새 쌍거리긴 새 쌍거리, 지금. 어? 잔챙이도 다사잖아요 지금. 보험도 사고. 두신도뭐 주식 사고 뭐 은행도 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어, 상황에서 어, 초대박이 나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라도 또 이런 어, 대박 조건에 해당할 때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에 에, 염두에 둬야 되겠죠. 음. 어마어마한 어, 52배가 터진 하루였습니다. 예. 자, 엄청나게 공부거리가 생겼죠. 이런 공부거리는 일생에 있어서 보기 드문 겁니다. 일생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장이었네요. 그죠? 음. 자, 이 이제 콜 옵션이 빨간색인데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죠? 184억을 매수를 한 겁니다. 푸드 옵션은 약간 매도하고 있고, 그죠? 19억. 자, 거래소 중에서도 금융 투자. 금융투자도 지속적으로, 그죠? 1시부터 이 본격적으로 상승시켰어요. 2183원. 1시부터, 그죠? 1시부터. 한 1시 한잘 봐야 돼요, 그죠? 자, 연기금 언제부터 샀을까요? 조심. 아, 연기금뭐 11시, 10시부터 뭐 사기 시작했네, 그죠? 10시 한 10분부터 뭐 사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 야 이런 걸 보면서, 아, 연기금 오늘 사는구나. 아, 그러면 초대박 날 거겠다. 아, 이렇게 염두에 돼야 되겠죠. 음. 정말 이런 걸 이제 자료를 자꾸 분석하다 보면, 아, 이게 연기금이 뭐한 10시부터 뭐 사기 시작했으니까, 뭐장대 양봉이 생기겠다. 그죠? 21선은 이제 돌파합니까? 그죠? 21선 돌파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막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21선을 돌파할 때 초대박이 이제 생긴다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어제, 이제, 야간증시에서도 외국인이 2,587개약 선물 매수했습니다. 그죠? 이러놓니 뭐, 아침부터 올라치기 시작했죠? 음. 나스닥 선물도 그죠? 어제, 그죠? 어제, 어제는 뭐 0.28 올랐는데, 음. 아침부터 또 0.5 오른 상태고. 아, 이렇게 해서, 어, 초대박이 났던, 음. 상이었습니다. 오늘 301.40, 그죠? 선물에다 이제 결제지수는 고소비 200지수랍니다. 300.65로 마감되었죠, 그죠? 300.65라. 자, 이걸 갖다 5분분 한번 볼까요? 네, 막판에, 그죠? 3시 30분에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해가지고 약간 올린 상태로 끝났죠, 그죠? 300.65로 마감되었습니다. 결제지수입니다. 이게 바로. 3 0 0 297도, 어 내가, 한 1.20까지 갈 것이다. 그죠? 이 20배 터질 것이라 했는데, 20배가 아니고, 52배가 터졌어요. 52배가. 어? 어제 내가 20배 이야기했죠. 20배 터질 수도 있다. 이야기했는데, 아니, 20배가 아니고, 52배가 터졌어요. 어? 이 뭐, 전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한번 동영상 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배 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 그게 1.2까지만 가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버렸습니까, 지금? 어? 297짜리, 그죠? 위클리. 3.15까지 가버렸잖아요. 1.2까지 갈 거라 했는데, 1.20까지, 그죠? 3.15까지 가버렸어. 52배. 어? 어제 뭐 0.06짜리가 3.15, 50도배 터졌습니다. 지금 50도배. 어. 요, 일생에, 하루 만에 5두배 일생에, 읽을, 보기 힘듭니다. 하루 만에 5두배는 엄청난 큰 대수기죠. 로또보다도 더 승률이 높아요, 이거, 지보면 계속 목요일마다 지금 이렇게 대박이 터지고 있으니까. 예, 음. 이렇게 해서, 5두배 터진, 어, 옵션 만기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 주식이님, 선생님, 저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돼있습니다. 주식이님이 말씀하시게. 오, 덕분에 1월, 2월 수익이 좋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조식이님아돈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수익을 이렇게 내셔야 돼요, 그렇죠? 덕분에 1월과 2월 수익이 좋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술한잔 사주세요. 야, 대단한 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뭐 수익 나신 분은 수익금 빼가지고 맛있는 거좀 사드시고 그래요. 그 안에 넣어놓으면 돈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일단 끄집어내봐야 돼요. 그죠? 수익 난 거는 자꾸 빼봐야 돼. 빼가지고 좀 사먹고 말이죠. 아니, 돈벌어가 뭐합니까? 저승갈 때 가져갈 겁니까? 아, 쓰고 가야 돼요. 쓰고. 그죠?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자, 기운도 받으시고. 자, 부자가 되는 올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다 부자 될 겁니다. 제 동영상을 보는 순간 부자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바로바로 바로 어, 시청하실 수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아무리 눌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